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주 월요일 화일 요 오후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부로가죠 벌써 페어웨이도 특집이 더 자랑해 주시고요.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시면 진짜 골프가 무엇인지 옥스윙4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페어웨이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오웨이 우드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뭐 특별한 내용 없었죠. 이미 드라이버 특집 이라든지 초보왕 전체 스윙을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스윙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로 가지고 플레이 를 하면 된다. 그래서 페오웨이 우드도 사실은 좀 어색한 클럽이긴 하지만 이 바닥에 있어서의 이 둥근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골프라는 거는 공을 치는 데 있어서의 거리 싸움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점점 뒤로 와서 나에게 맞는 편안한 거리를 찾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든 어차피 이 녀석은 내 공이니까 얘를 갖다가 끄집어서 앞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가운데로 나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타겟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하자 그래서 심지어 공을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딱 보고 이 상태에서 타겟부터 보는 한이 있더라도 타겟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타겟으로 치는 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겟 보기만 하면 뭐예요 헤드가 닫혀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똑바로 돼있으면 가지만 또 열려있으면 오른쪽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이 레슨과 지난 시간의 레슨은 뭐 지난 시간 레슨 3일 했다고 해서 이걸 바로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주류는 지난 시간 레슨이 주류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레슨은 정말 프로 레벨의 스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뭐 옥선생이나 뭐 초보한테 배웠더니 맨날 치면서 이렇게 아주 보래. 근데 그거 뭐 무슨 뭐 스윙도 좀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르고 근데 이 훈련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타겟에 대한 인지능력이 무지하게 뛰어나요. 그래서 아주 악착같이 타겟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공만 보면서 막 이런 때리는 연습 시키잖아요. 그러면 타겟은 없어. 그냥 그냥 맞아서 날아가는 데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틀린 타겟이 되죠. 그러니까 스코어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보면 어떻게든 타겟 적으로 이렇게 하고 치려고 늘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습이 최소한 한 6개월에서 2년까지는 계속되는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된 다음에 자 이게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한석봉 이라고 하죠 한석봉 왜냐면 한석봉과 어머니 우리 그 일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한석봉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저는 이제 글쓰기를 이제 글씨, 글씨에 대해서 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불을 꺼보아라 해서 떡을 썰었더니 어머니 떡을 착착착 아주 그냥 아, 예쁘게 일관되게 그 잘려 어, 썰어져 있는데 그씨는 뒤죽박죽이라고 했죠 참그 얘기 들은 지도 한 20년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그 위인정기 하면서 그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가 타겟을 보고 치는 건 한속봉이에요. 타겟을 보고도 그쪽으로 못 보내면 안 되죠.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방향은 좋은데 스피드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걸 시도를 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공을 때리는 데 있어서 최대한 파워를 몰아서 때리는 게 선수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중간 과정을 쏙 빼먹고 타겟 인지 능력에 대한 그 부분을 쏙 빼먹고 공 때리는 것만 집중을 하죠. 끌고 내려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 그것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흉내는 낼수 있지만 결과를 그렇게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러한 타겟 인지에 대한 훈련이 끝난 상태에서 타겟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 저기 하고 최소한의 몇초 동안 그 기록이 머리에 남아있어요. 잔상이 그러면 그쪽으로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파워도 훨씬 더 세고 그리고 거리도 아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한 225, 230 정도 치는데 제 거리를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타겟 지향성으로만 치면 여기에서 좀 왼쪽이긴 하지만 한 200남짓 되는 게 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타겟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 타겟 쪽으로 치자 해서 보고 나서 그쪽으로 내 몸을 돌리는, 돌려서 그쪽으로 가는 내 가슴이 이 스털넘 흉골이 그쪽을 향하게 하자 라는 게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내 몸이 그쪽으로 돌 거라는 거에 대한 습관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딱 보고 조준을 했어요. 그럼 아 저쪽으로 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거에 대한 타겟 인지를 하고 공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타겟 쪽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타겟 쪽으로 치는 걸.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하는 레슨은 정말 상급자 정도면 괜찮을까?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타겟 쪽으로 계속 치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게 몸에 배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 골프는 도전의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윙과 스코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쯤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어웨이 우드는 마치도록 할게요 실은 지난 시간에 거의 뭐 페어웨이 우드 드리고 싶은 메시지 는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 유틸리티 하이 뭐 유틸리티 클럽 이라고도 하고 하이브리드 클럽 이라고 도 하는데 유틸리티클럽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을뭐페어웨이 우드만큼 가벼운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초보왕스럽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